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월산 줄기에서 뻗어내린 야트막한 산출기 아래 자리잡은 안락한 마을의 토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남 홍성군 구항면오봉리의 정감 있는 마을에 위치한 이 토지의 면적은 1031평방미터 약 312평으로 적당한 면적의 모양 또한 예쁜 토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전인 이 토지는 현재 휴경상태이며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이 토지와 가까운 마을부터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구항 면사무소와 인근 버스정류장은 도보로 3분내서 5분 내 도달 가능하며 구항 초등학교는 도보로 10분 남짓시면갈수 있는 거리이므로 마을 관공서 이용이나 어린 자녀의 교육 여건은 양호한 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홍성군청, 시외버스 터미널, 홍성역 등도 차량 10분 남짓시면 도달 가능한 거리에 있어 시내권, 시설 이용 여건 또한 좋은 편입니다. 내포 신도시도 20분 정도 거리에 있으므로 도심문화 분위기에 목말랐던 지역 단점을 커버하고 새로 형성된 도심문화를 충분히 향유 가능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도시에 대한 향유만 있으면 섭섭하겠죠. 남당항 등이 있는 천수만 또한 대략 20분 거리에 있어 풍성한 서해바다의 각가지 행사와 수산물을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하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라 할수 있는데 수도권뿐 아니라 대전, 세종 등에서도 1시간 정도면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2022년에 서해선 고속전철까지 완공 계획이 있어 홍성 거주민뿐 아니라 하 지역 분들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을 전체에 예쁜 전원주택과 소박한 농가주택이 어우러져 산새 예쁜 마을이 더욱 정감 있어 보이는 곳입니다. 오가며 만난 마을 분들과 말씀 나누며 따뜻하고 좋은 분들임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에 복토를 마친 토지는 날이 풀리면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이 토지 건너편에 작은 축사 한동이 있으나 소가 많이 들어 있지는 않은 듯 합니다. 접근성 좋고 조용한 마을에 어울리는 전원주택지로 추천하는 이 토지 매매가는 9,360만원입니다.